아직도 바삭함이 살아있어 개졸맛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크원의 ASMR 2탄 네, 오늘은 어떤 걸 찍을 거냐면요 맛집 중에 맛집 그리고 가성비 갑 오브 갑 식당에서 제가 음식을 싸왔어요 마카오의 이영자님과 밥블레스유 팀이 와서 촬영을 했었죠 사실 그 밥블레스유가 촬영하기 전에 제가 먼저 1년 전에 촬영을 했어요 밥블레스유에서 내걸 보고 갔나? 제가 뭘 샀냐면요 제일 유명한 굴국수 소고기 국수를 샀어요 치킨, 닭날개를 샀고요 그리고 두유를 샀습니다 이 몇가지가 신무국수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뜯어서 보여드리죠 와 용기봐 미쳤다 오 스멜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죠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영자가 극찬한 그리고 나 마건이 극찬한 굴국수를 집에서 처음으로 사먹는 ASMR 먹어보겠습니다 음~~ 미쳤다 진짜 음. 나이 육수가 너무 맛있어 그거 알아요? 한국에서 저 굴을 안 먹어요 저굴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굴 맛을 드디어 알았어 음.. 비린내도 거의 안나고 맛있어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가끔씩 손님들한테 드셔보시라고 말을 하는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킬 때 어떻게 시키라고 하냐면 이거 굴국수 하나, 닭날개 두개 이거 하나 시키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았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그 배지밀 맛인데 진짜 고소한 배지밀? 그렇게 말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치킨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얼마냐면 이 국국산화가 40불 한국 돈으로 약 6천원 밖에 안해요 20분이나 지나서 바삭함이 좀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이거 금방 나올 때는 정말 바삭바삭합니다 먹어볼게요 음. 맛삭함이 살아있어 개졸맛 어, 진짜 이게 그런 조합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치킨 정말 맛있죠 근데 이게 이 굴국수랑 이 치킨이랑 같이 먹는 그 조합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한번 드셔봐야 되겠어 먹다가 목마르면 두유 이거는 허븐이라고 두꺼운 면이에요 아.. 소음 진짜 공산 마카오가 층간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한국에서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한열 번은 다녔는데 소음이 꽤 심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마카오에서 한 달만 살아보잖아 한국 소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려요? 그래 집이 공사할 수 있지 하지만 맨날에 공사를 365일 공사를 해이 앞집 공사 끝나오면 옆집 공사하고 옆집 공사 끝나면 뒤집 공사하고 뒤집, 공사하고, 뒤집 공사하면 아래집 공사하고 미쳐버려겠어 그리고 이 옆에 또 노래방을 설치해가지고 복도에 노래가 울려 퍼져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노래를 해요 미친 것 같아 진짜 다음에 층간 소음 ASMR 한번 해 볼게요. 진짜 여기 공사 저기 노래방 저기 막 개짓고 고양이 뛰어다니고 장난 아니에요. 음. 아, 육수가 진짜 죽여줘 여기는 와. 애들 데리고 가는데 엄마 아빠는 국수 먹고 싶어 그럼 애기들은 어떻해 소고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요거 시켜주면 되지 먹다가 다른 게 먹고 싶다 그럼 뭐 먹는다? 그렇지 재킹 와다 식었어 차가워 차가워 지금 응? 응? 왜 맛있는 줄 알았다 치킨 느끼하지 근데 이 굴국수, 이 육수는 굉장히 담백해 그래서 이 담백함이 이 기름기를 다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서 기름지다가 담백하다가 기름지다가 담백하다가 그래서 이게 맛이 배가 되는 거지 와... 지금 알아냈어 근데 나는 확실히 소고기국수보다는 굴국수가 최고인 것 같아 훨씬 맛있어 난 솔직히 이게 근데 너무 굴국수만 먹으니까 소고기국수가 손해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먹자. 그래, 미안. 난 아무래도 굴국수야. 저는 사실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맛집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먹다가 진짜 이 맛을 나중에 깨달아 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아, 또손치 네, 오늘 마카오의 유명한 로컬푸드 굴국수를 촬영을 했는데요. 다음에도! 마카오의 유명하고 맛있고 생소한 그런 음식들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카오 건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